뭐지, 갈 때마다 느끼지만, 나는 이곳에 가면 안될것 같은데,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가는데, 나이 때문에요? 아니, 왜 나이 때문에요? 아니,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? 아니, 저기요? 나이가? 조용히 있다가, 조용히 가는, 늘 가서, 조용히 있다가, 조용히 선물을, 선물을 받으러 가는 느낌. 그래서 면무불에 대한 거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가서 갔고 어 일단 가기 전에 얘기를 하면 일단 그래서 가서 좀 음식을 먹었습니다. 어네 일단 제일 안좋았던고 말하자면 음식이 제일 안 좋았어요. 6시에 여섯, 했는데 상당히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배가 찰 음식이 일단 파스타랑 파스타 이거랑 저거 파스타 하다로 끝이어서 뒤에 이제 저도 되게 그리고 수려가시면 안주를 엄청 먹는 사람인데 그게 없었고 그래서 그게 그게 가장 불만이었어요. 어? <웃음> 그랬고 어쨌든 그거 말고는 역시 이제 파워 아이답게 아뭐 되게 그냥 그뭐 공식 행사긴 한데 뭐 일종 같은 게 따로 없어서 그냥 거의 그냥 대화를 주로 그냥, 그냥 어떤 거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리뷰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음, 그런 음, 우리 아픈 음, 아픈 세나 아, 세나 아픈 아이 아픈 아이 이런 이야기하고 음, 좀 많이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듣고 이제 지스타 얘기 좀 하고 이제 했습니다. 좀 많이 큰건좀 일단 지스타 이야기가 큰것 같은데요. 제가 다음 달 지스타를 그래서 가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.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갈생각안 하고 있었는데 부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, 가기가 힘들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되게, 지스타일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어, 전혀 뭐, 생각이 없었는데, <웃음> 일단은 지스타일 가려고 생각을 중입니다. 일단, 당일치기라도 일단 좀 다녀올 생각이고,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. 뭘 많이 줍니다. 이제 뭐좀 많이 받아오려고 좀, 내가, 내가 이런 행사를 좀대고 덴버블 행사 가는 게좀 되게 받아오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. 아, 여기,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뭔가를 받아왔습니다. 아,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, 그, 일단, 다른 크리에이터 분이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. 선물 다 나눠주셔가지고, 핸드크림이랑 향수를 받아오고, 유튜브에서는 이제 유튜브 텀블러랑 우산을 받았습니다. 짜잔. 유튜브. 이렇게 돼있죠. 그리고 또 받아온 게 하나 있거든요. 이걸 받은, <웃음> 이게 사연이 있는데, 그, 럭키드로우를 해서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상품을 주셨어요. 그 이전에 발대식 때는 제가 뽑혀서, 럭키드로우로 뽑혀서 그 코닥,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받았거든요. 당첨이 돼서. 이번에도 럭키드롤 했어요. 3등은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 3만원권 세 분하고. 자, 그 다음에 두 분이 2등상이 조이스틱. 그 핸드폰 연결해서 할수 있는 조이스틱이었고, 네, 세 번, 마지막 1등상이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이었어요. 어, 3등 지나고, 2등 지나고, 1등 이제 뽑는데, 아, 그 1등 뽑으시는 분이 종이를 두개 집었다는 거야. 아 그럼 하나 버릴게요. 그래서 하나를 버렸어. 버리, 버렸는데 버린 사람 닉네임을 아, 본거 같대. 봤대. 그 닉네임이 나였어. <웃음> <웃음> 남은 와인 한 병씩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1등상 대시 받아온 <웃음> 와인이에요. 케네 토킹 킹네 다녀왔습니다. <웃음>